와, 근데 소범이 저거 꽃은 진짜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웃음> 못... 뭐야, 바로 뒤졌어, 제 <웃음>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웃음> 바닥 무너져서 죽었어. <웃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폴 가이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말 또 특별하게 풀동부 직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하하하하하하하요 아 야이스 같이 야가이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렇구나. 욕심부리다가 아, 자습니다 게임 시작하기 전에 등수를 하나 정한 다음에 그 등수에 드신 분한테 어, 음. 어렵다. 음. 이게 계속 1위 하는 사람은 1위를 계속하니까 약간 밸런스가 문제가 있어. 음. 자, 첫 판은 그러면 1등 한 사람 상품 주는 걸로 합시다. 일단 기회는 있어야지. 자, 한데할수 있어. 스자 제발 포스 같은 포스 편. 하자. 제발, 제발 같은 편. 대박 버스트님 같은 편대게 해주세요 버스트 해주세요 아, 야 그냥 났다 아, 나랑 어? 키희밍이랑 같은 편이다 여기, 여기 키희밍님 있어 아, 아 보자 아, 아, 아, 아 잠깐만 진짜 아, 저생기는 뭐야? 아, 내몸 가누기도 힘들다 뭐, 아 잠깐만 어, 나갔다 안돼! 아, 아, 아, 갔다 아, 밀려 잠깐만. 넙지! 아, 드리블이 드리블 파워드리블 아! 아나 넙지! 나이스! 드리블! 무 아! 야 가죽이 왜 근데... 이렇게 세! 가어릴 가치고... 어, 감사합니다! 어릴수 아니, 아니! 아니! 아... 들어가! 아... 안, 들어 안 돼! 내가 들었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야! 고고대! 개잘 맞아! 뭐야! 안 돼! 고고 야이 개만들. 너 나도 너. 아 근데 3 3 뭐냐? 야 뭐야 바나나 뭐야. 언제 언제 나본데 저거. 안돼 <웃음> 오케이 골든. 키밍 <웃음> 막아. 안 돼! 안 돼. 볼이. 왜 이렇게 공을 잘 차요? 와! 너 축구 너무 잘해. 아니 공왜 이렇게 잘해? 아우 왜진심이야 윤뱅지 미쳤어 지금. 아, 아, 아, 참, 그거 일어. 어떻게 거냐고. 너공한 거냐고? 너공 한번 재발, 재발, 재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됐됐제 한대만 한번만 한번만 게 해주세요 공 한번만 차게 해주세요 공 한번만 차게 해주세요 아 제발 아아아 졌어 아책가야내 2, 3, 대 nós, eagle, 이겼으니까 응, 이겼으니까 어? 하는 말인데 바나나 ]い. 제가 넣었어요 저희 골 나이스 또 바닥이야? 어? 아이번에 공이네 민호는? 아 어떻게 해? 뭐야? 야! 야! 뭐야 이거! 야, 두명 개너종하대이일3이잖아 이거 하나만일 하루 겠는데 이런 일일단 발릴 수 있어. 종일 하루 진짜 진짜 종일 하이 발을. 하루 지 하루 지가 하루 종 하루 하루 종일 안돼 안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야 와, 나이스 이거 안되겠는데? 아 파란색이 이기고 있는데? <웃음> 안되지! 아 밸런스가 지금 딱 맞네 <웃음> 아 진짜야! <웃음> 어, 아무리 규명이 있어서 형 <웃음> 아, 아, 아, 아, 근데 진짜 사랑하네? 현재 마다고이동만 하셨어요 준씨? 그랬으면 내가 오늘 마감을 했냐고 <웃음> 안돼! 어, 안, 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웃음> <웃음> 저걸 야, 못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저거 낫잖 진짜 왜다 여기있어? 어, <웃음> 들어가! 줄건줄건 가진 자여유라는건 아이고 헤드샷 잘 받습니다 들어가라 어, 망했네 와4대 공에 가리면 바로 대단한. 잘해 5대1. 와 진짜 잘해 그미쳤다 아, <웃음> <갈까? 웃음> 어, 아, 진짜 <웃음> <웃음> <목소리> 와, 씨와 6대1! 6야 진짜 아니야, 미쳤어! 아, 이1 이거, 이거 뭐... 6대 힘들어. 1 6대1! 요대명 6대1! 6대1! 야, 설마 다음 1대1공대1냐대1 1대1대1 6대1! 6대1! 6대이 어제 동료가 오늘의 적이군 <웃음> 지금은, <웃음> 지금 어, 가수님 <웃음> 트롤러 전적있다고 조심해야돼네철 <웃음> <사람하고> 잡는다고 도망쳐 니 히드박큰 이박큰이야 꺼져 니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함께 쌍바춤 예. 한판 어떻습니까 <웃음> <웃음> 동심만 어댓고 있잖아 지금 난 빨스 입고 있는데 지금 <웃음> <웃음> <웃음> 감기 맞고. 거 만져. 쵸슈 슨이한 대태근. 너봐하이야한도 없고. 너희도어 와. 오, 어, 어, 위험해, 위험해. 어떻게부터. 오아 빠져. 짜증. 팀 아, 팀은 아, 잘 해먹었다 진짜. 이렇게 이두박근과 대태부를 탐내시면 은 아, 여러분도 1등할 수 있습니다. 아, 태 아, 아, 같아요. 아, 자 이렇게 아, 첫 번째 아, 인센티브는 아, 가족 씨의 품으로 오, 예! 아, 나, 나, 나, 나, 처음으로 아, 1등 해봤다. 아, 아돈 아, 아, 걸리니까 바로 1등하는 거 보소. 두명남았지도 확인하면서 이라고. 해야 되네 그러면은. 그 전에 죽을 거란 생각은 안 하나요? 그건 아, 소복 아, 당신이고. 아, 아니야. <웃음> 아니야? 쩌트다. 맞게 해주지 소나 네, 좀잘 해보자 우리? 네. 김소범 이리와 새벽 피해요 뭐야 이거이? <웃음> 망쳐 <웃음> 아이돌가 1대1 콘서트 갑니다 안 돼시라 <웃음> 오지마! 손으로는 <웃음> 아 바닥이 너무 웃겨 이리와 <웃음> <웃음> 오지마라 오지말라 오지 오지말라 오지 <웃음> 오지 잡지말라 잡지말라 잡지 아, 안돼 안돼 안돼 일어봐 일어봐 앞에서 막 아니, 때려가는데 이 어, 이거, 왜이래왜이래왜이래왜이래왜이래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야 이거, 지금 이거, 이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잼 아, 이거, 이거, 이거. 이 놀랐네. 이거, 이거. 이거, 이다점프이점이아 이거. 이거, 약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근데 그부도 실력인걸? 어. 누가 됐든 사장님은 떨궈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2등 맞아요. 되겠지 <웃음> 내가 여기서 2등 해야 되나요? 네 여기서 2등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 어렵다. 2등 잘 봐야겠네 그럼 3 음. 어, 어. 남았을 때 죽어야 되는 건가? 후이죠네 아, 맞아요 미미콘만 본다 일단 미미콘와내소범이 저거 콘스트 진짜 너무 귀엽다 <웃음> <웃음> 아장아장 넌 <웃음> 뭐야 <뭐라 웃음> 바로 뒤졌어 제. <쟤.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무슨 소리야 <일이야>, 이게? <웃음> 바닥 <웃음> 무너져서 <웃음> 죽었어, <웃음> 죽었어. <웃음> 엄 엄청 엄청 야야야야야 잠깐만 엄청 엄다 잠깐만 그렇다 와청명청 두명이.. 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뛰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이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아청 엄청 엄청 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등 와, 이걸 이렇게 피해 간다고나어네 이거 은 좋다. 아 이거 이거 이거 도 내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쌈바 거이 개많아 와야 이거 이진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바이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안녕하세요. <웃음> 용한분 조용히 보셨는데 조용히가지는 않았는데요. <웃음> 아 <웃음> 마이크가 먹었구나. <웃음> 얼마나 컸던 거야. <웃음> <웃음> 오. 오, 오.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타디 사이드해주세요. 사이드해주세요. 사이드해주세요. 사이드해주세요. 무서워. 시작됐다. 더듬맨. 저 더듬 더듬는다고 자꾸. 어떻게 아, <웃음> <로켓이> 여기저기 <웃음> 뽀뽀하고 다니네. 아 오셨다. 잘 가라. 이 <목소리> 악물고 <미약물과> 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 잡아 잡아 하하 아저씨 이 만지지 마세요 야 근데 이거 슬라임 되게 위로 오고 있는데 지금 <웃음> 슬라임이 어, 어 위로 올라오고 아, 요네나 <웃음> 이거 계속 게 생각해 올라가고 있어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 수위 높은 방송 플레인 t v 아 재미없어요 아, 이거 아, 음... 음... 아, 칼차 이거 뭐야? 이거 뭐거봐야 이거 뭐야? 절대. 뭐야? 이거 뭐야? 야야 이거 거거뭐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대 야아! 아누구와편집잘 못참다 우와 이거 와, 뭐야! 와아! 와아! 와아! 이미구만또저펜티가 이겼네 제펜티 그쵸? <웃음> 아 팬티 찢어버려 또? 아 수호자네? 아또 도둑이네. 아, 도둑이네 아 근데 잘안묻쳐봤는데 안 이번엔 도둑인데 나 도둑이다 정의로운 도둑이 될수 있게 수호하시요 이런.. 오 넉넉으시키! 너무 넉으시키 너무 <웃음> 일단 듣지 뭐야 제가 보여요? 네? 왜잘 보여요? 아이튼 네. 눌러야 돼아이템 아이튼 누르고 가야돼요. 뛰면은 보이나 봐요. 안 아, 보이네. 뭐 맞아요. 아아! 아 살금살금 가야 되는 거다. 안 돼! 어? <웃음> <웃음> <웃음> 열어주세요. <웃음> 아니 세요그 n 요세명 잡혔어요. 니 가져가는 게 너무 힘들어. 세명 잡혔어요.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이거? 열 아! 아쇠 버튼 아 오케이. 예스. 아이가 아까 한번나아 미친 나왔... 바로 잡혀 버렸어 뭐 악뚜님이었네 옷이 똑같아 색깔이 바로 잡혀 버렸대 불쌍하다 아 아니 애ggi도... 이거 도둑이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 게임하다 보면 도둑이 계속 이겨요 어 뭐야 경찰 갔어 경찰 해봐야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고 지금 뭐야 노하이 아!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잘가고 아! 진짜 위험해 지금! 야! 한명 남았어! 아! 졌네! 길이 풀었어요! 나 네. 나이, 자, 고, 오! Okay, 풀었노! 어깨 풀었노! 어깨 풀었 어깨 풀었 어! 가 제일 문제야! 쟤 무서워 진 아저씨! 아! 근데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쫓아오지 마! 뭐 소리야? 안 돼요! 목소리 뭐야? 안 돼요! 아! 몇 번째 잡 근데 이거 사탕 어디 있어요? 아 사탕이 없어. 아, 사라졌냐? 그래서 사탕이 어디 있는 어, 가자. 아니, 18 1 7 1 5 0원만데 오늘 다 모아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야? 그래야 이기는 네. 계속 채워야 돼안지안 되지. 아, 이러시가. 아, 나 넣었다. 하나 넣다 하나 넣었다. 와킹김 뭐야, 이거 나혀 아! 요런 게나 넣어야 돼. 그니까.. 아 열심히 했는데.. 음? 내 치킨.. 치킨이나 아, 주시지? 먹을 거 먹을 거고 돈은 돈이지.. 아, 그럼.. 먹을 그래. 거고만.. 그래. 공중무역도도 또 있네 저기.. <웃음> <웃음> 아왜 네. 아, 공중에 <웃음> <눈주에> 또 있냐? 3등입니다 <웃음> <능력> <웃음> 여러분! 3등이 아, 전부가 아, okay. 아니에요. 끝까지 버텨면 나 뭐야! 너무... <웃음> 얘들아 나 뭐야! 나 뭐야! <웃음> <웃음> <웃음> 난 아, 바닥 잠깐. 해줄게 바닥 해줄게 괜찮 어. 아, 여기서는 그거 아니네아 뭐야! 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아아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저거 <웃음> 아. 아리스라세상아 아리스토라 대단하네. 어, 아니면 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해. 아니. 이번에도 아니, 생존해야 돼. 아, 이런 파이팅... 아... <웃음> 저런... 음. 아, 아, 아... 나, 나, 나 떡볶이를 잘 먹는 것고 <웃음> 나도 치킨 먹고 싶어. 아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 치킨... 치킨... 치킨... 치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로켓씨 조심하세요 그댈 났다 제겁니다 제명아!! 아니!! 자 마지막에 떨어지시는 분들 중간 조심하세요 가생이로 내리세요 웬만하면은 가생이 제가 없애드리고 있습니다 가생이는 장님이 털고 있는데? 아야야야야야 그렇지! 소범소범찜찜 하하바이 짜! 야 그로켓님 <S> 네? <S> 마지막 인센티브 내가 또 가져가도록 하지 받으신 분들 좀 빠져주시지 맞아 받은 사람들 좀 일찌감치 가주시지 뭐가 뭐라도 받은 사람 양보해라 이거 어린이날 아, 특집 아니. 맞아? 너무 뭔가 살인사 욕이 서로잡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크렴 걸려있는거잖아 <웃음> <웃음> <웃음> 와이 사람 진짜 밑에 다 뚫어놓으려고 핑크홀을 뚫어놨네 먼저 내려가 있을게 아 주나! 춥어 아! 생각해보까 3등이에요! 3등. 그래도... 3등! 아니 지금 두명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명네명 아!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두명 죽으면 빠져야 돼! 두명 죽으면... 아, 잘봐야겠다 그럼 진짜로! 한명 죽으면 바로 죽겠습니까? 한명 죽은다면... 그런 느낌이랄까? 야 잘한다! 그렇게 잘한다! 잘한다! 저기 얘들아? 우리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애기 잘한다! 오! 아, <웃음> 주님! 아! 내 저... 아, 아, 아, 와 나, 주인이야? 내가 아, 죽었다고 지금. 교복이 뜨겠어. 두 시간에 풀로 갔었으시네요. 나도 아래 있었어야 됐어. 야 뭔가 인생팁은 <웃음> 맨날 가져가는 아, 가져가는 느낌인데. 재밌겠다. 다 우리 동산인데 좀 먹고 날라가. 봉글 타 죽을 수 있는 안전책임 따위 없진. 아, 와 하네. 되게 어려워 보인다. 아아야 무슨 장난감 같아. 한마디도 아고 한다. 아 <웃음> <가자. 웃음> 중국어 봐. 가자. 아떨어 <웃음> <우와, 랩. 웃음> 아, 누가 나 잡아. <웃음> <빠진다. 뭐야>, <웃음> <바로 가요. 웃음> <웃음> 아우 삼람 어, 들어가기 시작해, 빨리, 빨리. 안 돼. 우리 풀 동부 떨어지면 안 된다. 거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풀 동부 떨어지면 안 된다. <웃음> 아, 거 떨어질 거. 것 같은데요. 오이오이 들어왔어. 갈 거야. 갈, 아, 안안 돼. 안 돼. 갈 거야. 안돼. 가 안돼. 누가 떨어졌나? <놀람> <너무 화심이 놀람> <있지>? 누가, 누가 <놀람> 떨어졌어? 야 우리 우리 중에 떨어진 사람 누구야? <놀람> 소범님이랑소범님떨어소범는 아, 아... 무조건 떨어지네. 저 <놀람> 아, <놀람> <하수님도> 떨어졌어. <놀람> <놀람> 찜찜님도 <가도> 떨어졌어요. 찜찜이도 떨어졌어요. 일나거다 <놀람> <놀람> 알아요. 내나다아요등하자야풀 <놀람> 동부 상위권 가자. 이 제발 아저씨 잘 계세요? 그 부분 좀 만졌어야 되는데 <웃음> 옆에 키즈나이 뭐야? <웃음> 우리 풀동무가 <웃음> 1등 했다 그 사람 인생팀브 오케이 아에이 <웃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웃음> 아 여기 가족실 살아계셨으면 아 누가 나 밀어 저 대퇴부 대퇴부 대퇴부 대님 너무 아쉬워해요 누가 나 잡았어 떨궜어 와 대박 나 떨어졌다 어 아! 떨어졌어. 아 주, 오, 준, 오, 준 떨어졌어 우와! 아 키리밍 떨어졌 뭐야 나 혼자 남았어? 아, 고로케씨 남았어요 고로케! 고로케미 고로케. 너가 믿는다 고로케 에 있어 잡아서 떨어뜨려요 <목> 독하, 독한.. 독한 놈들만 나다러다가 내가 이제. 죽더라고 오케이 오.. 오, 됐다. 오 깼다 아태어어어 고로케 잡 살았어 아, 아, 아, 심장은 아, 잘 아, 터디지 않아 와 무수 많이 무수 떨어지네 자케아 떨어졌어요 대박 야씨 우리 팀왜 이렇게 아, 다, 왜? 다 빨리 떨어졌어? 이른 잡아. 각서 떨구는데 어떡해요? <웃음> <웃음> <웃음> 자 출발합니다. <웃음> 아 양심 어, 야 양심 찔려. 찌퍼퍼. 어 <웃음> 양심 찔린다. <질린데>? 고로켓 <웃음> <그렇게> 와 잘한다. 대타게 <웃음> <개, 웃음> <개, 개, 웃음> 맞수. 와 벌써 들어가 직전인 사람이네. 오 잘한다. 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됐어. 거의 다 왔어. 우리 로켓님 어디갔어? 고로켓님 어디 어어 어? 어 잘한다x3 잘한다, 잘한다. 아, 제발! 떨어지지마! 빨리 가x2 안 돼! 아 사장님 인센티브 축하해요. 사장님! 소리하지마! 아! 이거 진짜 로자 아! 인센티브 아, 아, 아, 그래, 아, 떨어질 거 같은데... 오! 진리가 없다. 나왔다! 나왔다! 조별 과제!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갑시다! 조별 과제 내 오징어 게임! 뭐가 추가됐는데? 폼 롤러도 있네? 와... 아 이거 길을 기억해야 돼? 나 아, 이거 마지막에 진짜 어려워요. 우르르 깎고! 먼저 가는 사람이,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맞아맞아. 맞아. 내가 길을 밝혀주지! 오, 아! <웃음> 아, <내가. 웃음> 어, 바로 불 꺼졌죠? 어, 햇불 꺼졌죠? 오, <웃음> 어, 근데 길이 생각보다 빨리... 밝혀졌네. 어, <웃음> <아직> 사장님! <웃음> <지가 부족하장님. 웃음> 눈치게임 해야 된다고 요 어? 죽었어? 아, 이거 떨어지면 죽는구나. 애들 왜안 가? 다시, 다시 올라와. 아, 빨리 가. <웃음> 밀어, 밀어요, 밀어요. 밀어요. 밀어. 선생님 밀어요. 던져서 아닌 자리 찾아. 아, 적극시구나 어, 어, 간다 간다. 저쪽에 대 나왔다. 아이고. 지금 가면 안 되지. 지금 가면 안 되지. 아, 저렇게 다 지나가요. 어,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이쿠! 아이 이거 종료가 돼버린 노. <웃음> 너무 사렸어요 아, 너무 사렸다, 아. 너무 사렸다, 진짜. 너무 나갈까? 아, 나가던 그 사람 나가자 자! 이렇게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즐겨본 폴 가이즈라는 게임 우리 폴동부와 아주 즐겁게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오늘 인센티브 받은 사람 손 손! 손! 손. 탈락하고 <웃음> 아무것도 못 받으신 분들은 내가 너무 마음이 안좋으니까 그냥 전원 다 기프티콘 선물해드릴게요 아. 네. 것 같은데? <웃음> 치킨 맛있게 먹으면서 어린이날 다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풀동부끼리 모여서 재밌게 진행해봅시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음 안녕